사랑을 했다는 말도 하지 말아요 또아파와두 손을 잡고 당신과의 매일 날에 이별은 없다는 말도 내게 말아요 또 슬퍼와 어둠 속에도 하얗게 생각이 나네 그 사람 내 곁에 없는 그 사람 떠나도 내 곁에 머문 그 사람 돌아설때 이미 멀어진 그짧은 만남을 주고 지금은 곁에 없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별은 없다는 말도 내게 말아요더 슬퍼와 어둠 속에도 하얗게 생각이 나네 슬픔이 잠시도 멀지 않은 날 어 눈에 떠넘는 숨을 쉬었나? 그 사람 눈물꽃이 되어 피어나 새빨간 꽃이떨고어 지금도 생각나는 사랑그 사람, 사람 때문에 사랑. 그사 때문에 돌아설 때 이미 멀어진 그짧은 만남을 주고 지금은 곁에 없는 사랑 그 사람 때문에 사랑 때문에